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오른쪽 마이크는 여기고요 왼쪽 마이크는 여기입니다 어, 한 3배 좀, 3배에서 배 4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마이크는 아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왼쪽 마이크는 아 하나 둘 하나 둘네 차이가 다르죠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, 둘, 하나, 둘. 확실하게 왼쪽 마이크가, 즉, 어, 유니트가, 어, 목소리,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는 곳이 크면 클수록 더 목소리가 크고 풍부하고 선명합니다. 네.